지금 한 군데 왔는데 문 닫아가지고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도착했는데 이쪽에서 저희가 왔다가 이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잠깐 섰어요. 뷰 정말 멋지지 않나요? 다른 데 왔는데 문 닫아가지고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호수를 빙둘러서 이렇게 지금 근데 다른 데도 지금 닫은 것 같은 느낌이 Yeah, yeah, I think that's kind of the old movie. become a man one day, but a way childish thing. It ain't hard 아ะไร <놀람> <놀람> Thank you.